지난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. 야!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! 종례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! 에, 너 뱀파이어라며? 허우, 뱀파이어가 하필 전화가 오 우려글! 응? 야! 대답 안 해? 미안해. 미안? <웃음> 미안이면 돼? 니가 튀는 바람에 내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는데? 허, <웃음> <웃음> 안 되겠다. 오늘 이, 이쁜, 어, 전학생 손좀 봐줘야지. 허, <웃음> 넌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. <웃음>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정화해 주려고 하잖아. 어? <웃음> 또 어디 갈려고? 어? 또 도망갈려고?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야지 자... 잘못했어 <웃음> 어쩌라고 난 잘못 안 했어 <웃음> 어디부터 맞을래? 예쁜 전학생? 어... 어... 야, 안녕? 뭐하길래 어? 여기 다 모여있니? 어? 김민재 오랜만이다? 오늘 하루종일 왜안 보인 거야? 아휴, 그냥 늦게 등교하다가 담임한테 걸려가지고 교무실 총사하다 이제 끝났어 근데 제 누구야, 쟤? 아, 쟤 뱀파이어야. 오늘 전학 왔어 우리 반으로. 마침 손 봐주려던 참인데. 어? 이게 누구야? 김영준 아니야? 뭐안 좋다고 또 학교 쉬었다던데. 괜찮아? 괜찮아. 어? 부자 집 도련님이 뭐 그렇게 병약하나? 어? 어? 뭐 그런 건다 됐고 우리 전학생이랑 인사나 해볼까? 이야,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럼 뭐해, 그래봤자 괴물인데 괴물이든 뭐든 이쁘면 됐지 뭐너 이름이 뭐야? 이성우... 성우? 예쁜 이름이네 난 박민재야,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, 잘 지내기 뭘잘 지내! 아우 아, 시끄러... 진짜! 방금 나랑 친구 먹었으니까 괜히 괴롭히지 말고 아, 또 시작됐네 아, 집이나 가자! 그래 그래, 아서우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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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게 다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그럼 끝나고 다 같이 아야 박민재! 너 어제 담임선생님이 청소 끝나고 나무라 했는데 어찌했다고 교무실 오라는데? 아... 역시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네 꼭 가야하냐? 아 줄나 화났어! 그럼 어쩔 수 없지 빨리 와! 아...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 같이 먹는 거다 알았지? 빨리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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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호야, 많이 먹어, 이거. 내가 사는 거니까. 어, 어, 음. 그거 하나만 깨작거리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봐. <웃음> 아니, 괴롭히지 말라더니 지 혼자 다 괴롭히고 있네. <웃음> 어, 야, 먹기 싫대잖아. <웃음> 야, 나 얘랑 어디 좀 다녀온다. 에? 어디 가는데? 교무실. 아까 담임이 뭐 심부름 시킨 게 있어서. 내가 같이 가줄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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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조퇴해야지 뭐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들고 나왔어 집갈때까지는 괜찮겠어? 응뭐 음, 괜찮지 않을까? 음. 응? 응? 급할 땐 이렇게도 한다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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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넌전화온지 겨우 하루 된 날을 왜 자꾸 도와주려고 잘해주려고 해? 어... 뭐 그냥? 같은 반 친구잖아. 어? 아, 그래서 먹을 거야 말 거야? 아, 응. 음. 뭐, 먹을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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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 그냥? 같은 반 친구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애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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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를 못 끌고 다녀서 안달인거지?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푹 쉬어야지. 응? 모르는 번호인데, 누구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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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음 응. 안녕... 뭐 먹을래 너? 난 괜찮아 집에서 밥 먹고 나왔거든... 에이 그래도 우리 다 먹는데 너 혼자 안 먹을 거야? 난 진짜 괜찮아... 허, 어차피 소아도 시키지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우, 저러는 거 보면 아우 쟤도 참 악질이라니까... 소아를 못 시키다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어어어 아, 아, 아, 모르 척하는 것봐어허어 아, 아, 아, 정말 인정 인정 너 정말 악질이다. 제 뱀파이어라서 피 말고 소화 못 시키잖아. 우리가 먹는 음식 먹으면 소화 못 시켜서 나중에 다 토해낼 걸. 뭐? 그럼 너 그때 어이야 박영준 아 여기야 여기 여기라도 너네는 쉬는 날까지 얘를 불러내냐? 아 뭐야 박윤준 우리가 놀자고 부를 때 나온다더니 소희 있다는 소식이 또 괴롭히고 있을까봐 헐레벌떡 진짜 웃겨 <웃음> 애를 불러내든 어쨌든 니네 마음이긴 한데 음식 먹이겠다고 난리 좀 치지마 너네가 음식 한번 먹이고 나면 얘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? 어? 알, 알고 알 있지?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 미안하다 성우야 아, 어, 아니야, 괜찮아. 아이, 아이, 모르는 척, 능짝 떠는 거 봐. 어, 진짜 대박 웃겨. 어, 시끄러다 먹었으면 유, 얼른 일어나자. 어, 진짜, 너무 배부르다. 어, 아, 다이어트 중인데, 나 많이 먹어버렸지, 뭐야. 아이, 너 맨날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 하잖아. 그럼 어떡해? 말로라도 다이어트 한다 해야지. 어휴, 아, 사유넌좋겠대 뱃살 없었어? 응? 응? 야 김민재! 우리 이제 어디가? 글쎄? 코너 나갈까? 아코너야 어, 응. 무슨 오랜만에 노래 한곡 시원하게 땡기라게 했겠구만? <웃음> 뭐야! 나부터 기분 나쁘게 뱀파이어 같은 게 거리를 돌아다녀? 아저씨 지금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내가 뭐! 네 입으론 말도 못하나? 응? 하, 그럼 다시 말해보세요. 뭐라고요? 에휴 요즘 것들은! 음... 음... 가자. 어.. 응.. 음. 고마워. 어, 어 뭐야 대박 파격 주짱 멋있어! 잘 나서지도 않는데 이거 웬일이래?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디엣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디 오늘은 개가 될래? 귀여운 치아와 될래? 어 얘들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어 그니까 러 이제 셋 집으로 가자 그래 그래 가자 <웃음> 뭐야 너... 괜찮아? 갑자기 왜 그래? 야 박영준! 너 갑자기 왜 이래? 전화...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줘... 어어... 어, 어, 어 알겠어 야! 조심히 서가! 연락하고! 어우... 어우 쟤 어떡해! 어 얘들아 어 진짜... 아직도 아픈가 봐! 내 마음 아파져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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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. 잠깐, 데려다 줄게. 괜찮은데. 아니야, 데려다 줄게. 야, 너네 먼저 가라. 아, 뭐야! 김민재! 우리 왜안 데려다 줘! 서우는 예쁘니까 위험하잖아! 잘 가라. 어? 뭐? 우리도 예뻐! 뭐래? 우리 정도면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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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얼른 들어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서호한테 진짜 못된 놈될 뻔했네 예쁜 서호한테 밉보이기 싫으니까 조심해야지 음... 음? 음... 어... 음... 여보세요 나야, 박영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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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기 전에 인원 점검 다 끝났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놀면 된대 그렇구나 근데 영준이는? 아걔 그때 병원 가서 아직 퇴원 못했잖아 아휴 안 됐지 뭐 그래 유아 미여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나중에 다 같이 문명이나 가자 아 그래 그래 크기 좋겠다 아우 의리 있는 기집애 응 음, 음, 음. 그래 오늘은 걱정 없이 재밌게 놀자고 가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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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... 오늘 날씨가 진짜... 좋지? 하, 하 놀이공원... 놀이공원 진짜 오랜만이다 너도 그래? 아... 아니... 놀이공원 안 와봤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... 아, 아 그렇구나 미안 응. <웃음> 아 맞다 응? 오늘이 빼빼로데이잖아 너 주려고 만들었어 뭐? 뭐? 날 주려고? 뱀파이어라 맛은 못 봤지만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 얘들아, 어우, 다녀왔어. 그냥 똥이 아주 그냥 콸콸콸 나오는 거 있지? 응? 어? 어머, 이게 뭐야? 감자튀김이야? 소야, 우네가 만든 거야? 응, 음. 아우 은근 깜찍한 구석이 있네. 고마워. 잘 먹을게. 소, 소가 나한테 빼빼로를. 아, 어, 야, 김민재, 너 뭐해? 아우, 어, 진짜 빨리 들어가자. 어, 으, 응, 가자. 하하하하하. <웃음> <웃음> 어머 <웃음> 얘들아, 오늘 나 완전 공주 같지 않니? 공주는 <웃음> 공주긴 하네, 피오나 공주. 뭐래? <웃음> 나쁜.. 나쁜 여자? <웃음> <웃음> 어이구 내 그래 밀가루 붙인거 봐 그냥 깨묵 빠져들구나 그거 이 얼굴 <웃음> <웃음> 키라 키라. <웃음> 어 관람차다 관람차니까 나 빨리 사진 찍어줘 빨리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인스타 고애물 올려야 된단 말이야 빨리 나도 <웃음> 너희는 못생겨서 저런데서 사진 찍어도 이쁘게 안나와 뭔소리야 빨리 찍어 서야 너도 같이 가 사진 찍어줄게 기럭지 길어 보여야 되니까 바닥에서 찍으라고! <웃음> 하나, 둘, 셋, 김우치! 어 재밌게 잘올라가스터어 진짜 너무 설레잖아 나. 어, 어디 앉지? 음. 여기 앉자. 겠다 나도 여기. 성우야 어. 무서운 말해. 내 손잡아줄게 야 김민재 어이 서우한테 작업치지마 어우 그래. 여우네 여우 그니까 퍽스네 퍽스 벅스. 우리 손이가 잡아줘 너네 손는저도 안잡지 퍽스 퍽 퍽! 뭐이없어나 무서워 나도 이거 어디까지 올라 어머 저기까지? 어, 너가 높은거 아니야 아니 거.. 걸어가는 게더 빠른데 얘들아? <웃음> 빨리 와서 타! 그거위험하다고어 이게 스릴이지! 뭐래! 빨리 타! 알았어.. 올라간다.. 근데... 몰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? 몰라.. 어.. 야 너무 높은 거 아냐? 어.. 이거.. 나.. 눈물이, 찔끔찔끔. 난 너무 무서워. 어. 어. 어. 어. 아이, 근데 이런 거는 안 무서워. 얘들아! <웃음> 탈까? 음 글쎄 아까 롤러코스터 꽤 재밌던데 어 그거나 탈까? 음... 아 그것도 좋지 어? 어 솜사탕 가게다 우리 솜사탕이나 사 먹을까?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<웃음> 어 하나 줬어 어, 빨리 하나 주세요 어, 나 진짜 너무 군침 돈다 <웃음> 솜사탕 먹어볼래? 저것도 먹으면 나중에 힘든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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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속 웃었다 맞지? 웃은 거? 아.. 아야 <웃음> 아우 부끄러워 하기는 가와이 어.. 어쨌든 나 먼저 가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흠. <웃음> 야 나도 아. 갈 데가 있어서 먼저 가 본다. 잘 가. 어? 잘 가. 안녕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내가 여기를 왜 왔지? 몇 턴지도 모르면서. 바보 같아. 김 선생님, 2 0 2호 특별실 환자 상태 다시 안정되었습니다. 아, <목소리나> 다행이군. 하루에 몇 번씩 고비를 넘기는지. <목소리나>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거 같지? 나이도 어린데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다나? 다나 분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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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가볼게 잠깐만 응? 음, 음? 이 빼빼로는 친구라서 잘해줬기 때문에 주는 거야? 어, 어... 다른 이유는 아니고? 여기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너 챙겨주고 그런 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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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음.. 뭐.. 그렇다면.. 그런 거겠지 아.. 서야 학교 끝나고 뭐해? 딱히.. 할 일은.. 없는데.. 왜? 그럼 나랑 영화 보러 갈래? 영화? 너랑.. 나랑? 어.. 어.. 왜.. 혹시.. 불편해? 아, 아니... 그게... 하하, 같이 볼 친구가 없어서... 친구라고 생각했던 성우한테 부탁한 거였는데... 뭐... 내가 싫다 면 어쩔 수 없지... 영화표 같은 거 찢어버려야겠다... 어, 아, 아니야! 그럼... 같이 보러 가자... 그래? 그럼 이따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다? 오늘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구나.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키라고 교육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단다. 그러니까 일찍 마쳤다고 딴 길로 대지 말고 일찍 일찍 집으로 가라. 알았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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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우 때문에 위험하대 얼른 집에 가! 서야 영화 시간 늦겠다 얼른 가자 응 음, 음. 먼저 갈게 얘들아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이 영화 알아?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영화라던데? 어, 아니 예고편만 봤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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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귀자고 고백해 주겠다며 미안해 <웃음> 미안 정말 미안 너랑 예쁜 곳도 많이 가보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고 <웃음> 영준아? 서로 질투도 해보고 그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영준아 그만해 어? 너 힘들잖아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안돼안 아,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전국에 안 가본 곳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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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실시해야됩니다. 비켜주세요. 거, 거짓말. 곧 낫는다고 해놓고. 거짓말. 거짓말이야. 그렇게나 따뜻하게 마음대로 잘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간다고? 거짓말 해주면 박없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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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가끔은 살다가 한 번씩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마주치게 된다. 서우야, 추운데 왜 나와있어? 그냥 좀 답답해서 오늘 기분은 어때? 응? 음? 가뿐하지. 뱀파이어가 된 이후로 늘 알던 심장병도 사라졌는걸? 다행이네. 바로 내 앞에 이 기적같은 일처럼 말이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야 김민재! 아너 여기서 뭐하냐? 글쎄... 넌왜 왔는데? 아니 박영준은 곧 태어난다길래 들렀지 아니 넌 뭐해? 그냥...